안녕하세요. 토마스 리입니다. 오늘은 외계인과 미혹들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UFO, UFO와 관련된 현상, 그리고 외계인의 진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외계인과 미혹들 두 번째 영상으로 고대 문명, 그리고 유물, 그리고 벽화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진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미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못다룬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51구역의 음모론의 시작과 진실입니다. 51구역의 음모론은 워낙 유명한데 이 음모론의 시작은 바로 1989년 11월 10일의 한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인 라스베가스의 클라스TV에 출연한 밤 라자는 자신을 MIT 출신의 물리학자라고 소개했으며 51구역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 정부가 외계인과 밀약을 했으며 51구역에는 외계인이 살고 자신은 UFO를 연구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또 UFO의 하부에 장치되어 있던 동력장치의 근원이 원자번호 115, 115, 223g을 이용해서 그 115번을 116번으로 변하게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는 진실이 있었죠 바로 그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는 거였는데요 그가 그를 고용했다고, 에드워드 텔러가 자신을 고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에드워드 텔러는 1975년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소장직에서 퇴직한 후 명예소장으로 있었지만 그를 고용할 당시인 1988년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난 지 한참인 80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라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면은 그의 말을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는데요. 그는 1959년 1월 26일 미국 플로리다 출생으로 단, 단기 대학을 나와 캐롤 나딘 스트롱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결혼 중인 상태에서 이혼도 하지 않은 채 결혼하기가 쉬운 라스베가스에서 트레이시라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캐롤은 그 충격으로 1986년에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 밤라자는 물리학자가 아니었으며 사진현상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30만 달러에 가까운 빚으로 인해 개인 파산 신고를 하였죠. 1989년 11월 10일에는 그는 UFO마니아인 존 리어의 도움으로 지역방송국에 소개되어 자신을 51구역에서 UFO를 연구하던 물리학자로 포장해 출연하였습니다. 이에 방송국 측에서 UFO기획을 준비하며 그를 재차 출연시키려고 계획하였으나 첫 출연은 얼마 지나지 않은 1990년 밤라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매춘 중개, 즉 매춘 알선을 하던 것이 들통나 체포되어 매춘 운영을 하며 컴퓨터를 이용해 관리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자 방송국은 이 기획들을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밤라자는 첫 방송 출연 후 유명세를 얻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며 인터뷰 한 번에 5,000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은 1991년에는 자신의 유명세를 용해 UFO 장난감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구역 사건과 관련하여 또 유명한 음, 사건이 있는데 바로 힐부부 납치사건입니다. 이 힐부부 사건은 사실상 모든 UFO 납치사건의 원조였는데요. 이것의 진실은 바로 부부사기극이었죠. 당시 1961년 9월 20일 20일 날 힐부는 UFO를 탄 그레이들에게 납치되어 생체 실험을 받는 것을 퇴행 최면을 통해 보았다며 외계인에 의한 납치 사건을 이렇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최초 사건 당시의 목격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바니힐과 베티힐의 증언에는 발광체 목격시간 및 차량의 주행속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힐부부는 외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던 중 이른바 고속도로 최면 현상에 빠졌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또 배티일의 증언 중에는 해당 발광체가 달과 토성 옆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힐부부의 차량을 기준으로 달과 토성 옆에는 바로 목성이 출현 중이었죠 즉 사건 당일 밤엔 힐부부의 위치에서 달과 토성 그리고 목성이 다른 날보다 유난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발광체가 목성이었다면 힐보부의 차량을 견제하듯이 거리를 유지하던 모습 그리고 둥근 외형에 일반 항공기가 낼법한 낼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던 그러한 점들이 모두 설명이 되죠. 그리고 베티 힐은 자신이 악몽을 꿨다고 계속 주장을 하였는데요. 베티 힐의 악몽의 경우에는 그 악몽의 내용이 사건 직후에 꾸었던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이 사건 당일 외계인과 조후에 이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을 봉인한 것이 아닐까 두달 동안 걱정하며 의심하던 시기에 꾸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사건 당일 자신들이 외계인에 끌려갔던 것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하며 남편인 바니힐에게도 동조를 구했지만 처음 이에 바니힐은 말도 안 된다며 계속 부정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이후 반년간이나 지속되었고 그 사이 두 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진찰 및 최면 치료를 받으나 해당 의사들은 모두 베티힐의 주장에 부정해야 했죠. 그러나 이미 베티힐의 마음은 확고했고 결국 1963년 3월에는 부부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이른바 UFO 조우에 대한 공개토론을 하는가 하면 11월에는 메사추세츠주에서 아마추어 UFO 연구가들 앞에서 공연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들로 당시 바니힐도 베티힐에 의해 세뇌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자신들이 외계인에게 끌려가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이두 부부를 그런 곳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끔 몰아붙였던 것이었죠. 바니일은 역행 최면에서 베티일이 꿨었던 악몽의 내용과 동일한 구성의 진술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 부부가 표현한 외계인의 모습인데 처음 바니일이 꿨었던 악몽에서는 해당 외계인이 서툰 영어를 구사하는 전형적인 백인,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대중 매체에서 외계인이 텔레파시를 사용하는 그레이형으로 그려지자 이들 부부가 문제의 외계인 모습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특정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최면이라는 것이 당사자가 그전에 받았던 암시들의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볼때 이들 부부를 5개월 동안 최면 치료를 하면서 역행 최면을 시도했던 벤자민 사이몬 박사의 결론처럼 혹시 그들은 불안한 심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을 점차 키워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힐부부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제타별의 제타 레티 쿨인데이 당시 베티 부인은 외계인이 보여주었다는 그 외계인이 왔다는 그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이 별자리가 그물자리 제타별의 별자리라고 하였는데요. 그들을 납치한 외계인들이 바로 제타별의 제타 레티쿨리라는 외계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게 되었죠. 베티엘이 그린 외계인들이 보여주었다는 천문도가 그물자리 제타를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로 인위적으로 별자리를 그어 그럴듯하게 만든 것일 뿐 실제로는 서로 완벽히 다릅니다. 이 베티엘이 그린 천문도는 어떠한 천문도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당 이야기가 유명해지자 인간을 납치해 생체 실험을 하는 외계인은 그레이며 이그그레이는 제타 레티쿨리인이라는 공식이 생기게 되었죠. 밤라자가 해당 이 공식을 자신의 이야기에 집어넣었는데 이 공식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 제타 레티쿨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의 주장과 그 자신 자체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인 초고대 문명의 진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초고대 문명이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노아의 대홍수인데요 노아의 대홍수를그 창색이나 아니면은 맛소라 사본의 족보를 따라 계산하면 빛이 2400년경이 나옵니다. 하지만 족보와 실제 고고학적 유물의 차이는 최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대략 노아의 홍수를 BC 2900년 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피라미드들은 노아의 홍수부터 자그마치 220에서 거의 300년 가까이 뒤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덤 용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원래 피라미드의 원조격되는 것은 마스타바 무덤이었으나 마스타바 위에 마스타바를 또 쌓아올리고 당시에 사후세계가 지하에 있다는 가치관을 반영해 무덤을 지하에 안치시켜 그러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인데요. 무덤이었을 증거로는 바로 이 피라미드의 구조가 다른 지역의 무덤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세르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발견되는 신라 적성 목과분과 내부 구조가 동일하며 대피라미드의 내부의 대회랑은 과거 인도 유럽어족이었죠, 쿠르간. 그 크루간의 무덤인데 이 무덤의 내부가 이 대회랑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 피라미드가 외계 기술력으로 지었다. 외계인들이 인간을 만들고 노동력으로 쓰면서 지었다. 아니면 뭐 그런 굉장히 이상한 음모론들이 나돌았었지만요. 그것은 이 메로의 일기라는 이 고대 유물이 발견되기 전에 주장되었던 것이죠. 2013년 발견된 매료의 일기를 통해서 인간이 지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으며 피라미드를 지었던 인력 조직도의 비문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도시 유적, 노동자들이 어떠한 복지를 받았던 것에 대한 증거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출결 현황이 적힌 석판들이 발견됨으로써 인간이 지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죠. 물론 고대인들의 기술력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기에 이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단순 노예들이 아니라 전문 석공들이 지었으며 이것을 돌을 쌓아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언덕을 만들고 언덕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고 내려가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이걸 만든 원리가 발견이 되었죠. 왜냐면 피라미드 주변에서 언덕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피라미드를 제외하고도 세계에는 불가사의가 많습니다. 바로 스톤앤지와 테오티우 아칸인데요. 스톤앤지의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로부터 100년이나 후인 BC 2800년 전에 지어졌으며 이것은 종교적 행위와 무덤 용도로 지어졌음이 밝혀졌기에 우리나라의 고인들과 같은 용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들었던 증거들이 여타 발견되었는데 돌을 끌었다는 점, 나무로 못을 박았다는 점, 밧줄을 감았다는 점 등이 이 인간이셨다는 명확한 증거로 작용을 하였죠. 그리고 테오티우아카는 남미에 있는 거대 피라미드들인데 이 피라미드들의 굉장히 엄청난 형태와 오래되었을 법한 모습 때문에 초고대 문명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테오티우아카는 AD 10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BC, AD 30년경쯤인데, 그럼 예수님 사후로부터 70년이나 후에 지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인간이 지었, 인간이 지었다는 증거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벽화, 도구, 운송 시스템 및 고급 농업 관행의 흔적들이 발견되었기에, 당시 이 지역에서 테오티우아칸을 설립할 능력이나 이런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스카라인이 있는데요. 나스카 라인은 엄청난 규모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외계인과 소통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외계인의 활주로가 아니었느냐는 그러한 말들이 나왔는데 이 나스카 라인의 경우에는 그려진 이유는 바로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그러한 일종의 기우제, 제사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지표면을 덮은 검은 돌들을 제거하고 30cm 깊이로 땅을 파헤쳐 지표면 아래에 있는 황색 클릭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림들이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스카 해안 사막 특유의 건조한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AD500년경, 앞서 등장한 테오티우아칸보다 400년이나 후에 그려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시기는 당시 나스카인들이 번영을 누렸던 시기와도 일치하게 나스카인들이 이 그림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카 라인의 새 그림은 나스카인 사용했던 고대 도자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스카 라인 곳곳에서는 바로 말뚝의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학자들은 이를 통해 나스카인들이 먼저 말뚝에 끈을 묶어 직선을 만들고 컴퍼스의 원리로 곡선이나 원을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일의 천문학자 마리아 라이에 박사는 이것을 나스카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하늘에서만 봐야 확인이 가능한 걸 그렸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바로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개발해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징물은 낙하산 소재와 매우 비슷하며 나스카 평원에서 발견된 지름 10m의 불에 그을린 돌들로 구성된 구덩이가 열기구를 부풀리기 위해 공기를 대었던 화덕의 흔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1975년 짐우드맨은 나스카인들이 사용했던 직물을 이용해서 열기구를 모방해 만들었는데 그 열기구 실험이 성공하자 라이의 박사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카인들은 BC 200년부터 나스카강 유역 저지대에서 발달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간 고대 민족들이었는데요. 그들은 AD 600년경에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자그 외에도 여러 세계의 미, 불가사의 미스터들리들 있죠. 바로 삭사이 우아만인데요. 삭사이 우아만은 이 엄청난 크기와 깔끔한 절단면 때문에 논란이 많죠. 이것은 잉카제국 전역에 유사한 벽이 존재하는데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은 잉카가 채석장에서 도시로 돌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밧줄과 지뢰 시스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레이저를 이용한 최첨단 외계 문명이 아닌 인카인들의 힘과 독창력 그리고 기술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티아나코가 있는데요, 티아나코라고도 하죠. 이것은 BC 이것이 기원전 15,000년 전에 외계인들이 만들었던 음모론이 돌아다녔지만 가장 최근에 신뢰할 수 있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통계적 평가에 따르면은 이 유적지는 서기 즉 AD 110년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레이저로 자른 듯 이렇게 깔끔한 절단면을 보유한 이유는 암석들의 일부가 섬로감과 다수의 사암으로 원시적인 연장, 즉 나무를 이용한 정과 망치로도 가공하기가 매우 쉬웠으며 대부분의 돌들은 1톤 이하로 운반 역시 매우 쉬웠다고 합니다. 또 모래와 돌망치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모아이 석상의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것은 AD300에서 AD1200년 사이 폴리네시아인들이 자신들의 그 집단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설했으며 이러한 것을 만드는 데는 밧줄, 나무, 그리고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그러한 운반법을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티벳의 피라미드 카일라스 그리고 남극의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제가 가인의 애녹성 홍수전 문명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풍화 침식과 동결 침식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남극의 피라미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스위스 알프스의 마테 호른산처럼 이렇게 티벳의 카일라스와 남극의 피라미드는 침식작용으로 인해 산이 우연하게 피라미드 형태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하죠. 또 중국의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한나라 황제의 무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국 공산당에서 은폐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은폐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관광 명소입니다. 쿠바 버뮤다 수증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이것이 음파탐지기로 만든 사진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곳이 육지가 된 적이 아니기에 한 번도 육지가 아닌 곳이기에 그저 해저 지형과 뾰족한 암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요나군이 수중 유적 또한 최근 학계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설은 이것을 자연형성 설인데요. 현재 정설로는 조류로 인해 독특하게 깎여 나갔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요나군이 섬이 굉장히 쉽게 단층이 갈라지는 평행한 성층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에 의해 날카롭고 직각 형태로 암석이 갈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도 하죠. 실제로 요나부니 섬의 북동 해안에도 건조 이 구조물처럼 생긴 자연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홍수적 문명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고르나야 쇼리아 석벽과 보스니아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외계 문명설 지지자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거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금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인데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니아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이미 지질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언덕이 평지철로 알려진 자연적인 형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라미드다, 외계 문명이다, 9천 년 전, 2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설이 돌아나졌던 이유는 바로 보스니아계 미국인인 세미르 오스마나직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언덕들이 이 지역을 관광명소로 홍보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지구최대의 피라미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열렬한 외계 문명 기원설의 지지하로 예수님을 외계인으로 격화시키는가 하면 은 인간을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죠. 그는 사이비 종교, 즉 사이언톨로지, 뉴에이지 그리고 유사과학에 심취한 사람인데요. 그는 이것이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죠. 아니 애초에 그는 피라미드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의 행동이 이것이 피라미드가 아니란 것을 밝혔습니다. 바로 오스만나직이 2006년에 언덕을 계단형 피라미드처럼 보이게 하기에 인위적으로 재형성했습니다. 내부의 구조물까지 노동자들을 동원해 만든 것이었죠. 심지어는 고대 비문을 만들어 놓고는 진짜 피라미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것이었으며 비문이라는 것도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죠. 시베리아 쇼리아 석벽의 경우에는 쇼리아산을 구성하는 암석의 격렬한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질학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깊이 매장된 암석에 작용하는 지각력과 암반이 상승하고 침식될 때 발생하는 압력 방출은 일반적으로 전리암석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모양의 암석 형태를 형성합니다. 화강암과 같이 깊이 매장된 거대한 암반에 작용하는 지각력과 이 안반이 침식에 의해 드러남에 따라 압력 방출로 인해 90도에 가까운 각도에서 교차하는 직교 전리조라고 알려진 일련의 갈라진 틈을 만들 수 있죠. 지하수가 지표면에서 직교 전리조를 순환하면서 구면 평화 형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사한 자연 구조물들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 세계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이 그렇게 고르나야 쇼리아 석벽은 현재로서는 구면 풍화 작용의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외계인들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그들은 대체로 외계인들이 9만 년 전에 핵전쟁을 하였고 이후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바로 프레드릭 소디 예, 말이죠. 그가 라듐의 해설에서 고대 문명의 핵병기로 말, 멸망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실제 그의 라듐의 해설을 읽어보면은, 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낙원 추방. 선악과로 인한 아담의 낙원으로부터 추방이죠. 그 낙원 추방과 현자의 돈과 같은 전승과 설화를 통해,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먼 옛날, 인류가 핵에너지를 얻었지만, 이후 다시 잃어버리는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흥미롭다.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흥미롭다고 했을 뿐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저서 라즈메 해설이 발표된 시기는 핵무기는 커녕 핵분열과 연쇄반응의 원리조차 밝혀지지 않았던 때이기에 그가 핵병기로 멸망했다고 주장하다고 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이 핵전쟁을 했다. 핵발전소를 만들었다. 라는 설이 있는데요. 1972년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의 우쿨루 우라늄 광산을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증거이죠. 하지만 프랑스 원자력청이 분석할 시약 20억년 전 핵분열 반응이 진행되었다고 한 것을 메스컴을 통해 태고의 초고대 문명인이 원자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둔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봉의 원자로 정체는 지하수가 우라늄 광맥에 흘러들어 감속제의 작용을 하여 만들어진 천연 원자로인 것으로 밝혀지는 해프닝이었죠 그리고 모헨조다로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였는데 이 많은 그 외계 문명설 지지자들은 그 모헨조다로를 노아의 홍수 이전의 도시로 봅니다 그들은 실제로 노아의 홍수를 BC 4000년으로 보죠 그리고 BC 4000년 이전이면은 모헨조다로를 대략 3만 년전 유적으로 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헨조다로에서 핵전쟁의 증거로 거의 보이는 고온가열된 유골과 방사능 성분을 포함한 트리니나이트가 발견되었던 것을 증거로 쓰는데요. 현재 모헨조다로를 고대 핵전쟁의 증거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600년경 건설되어 기원전 1800년에 걸쳐 번영했던 고대 도시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한 인더스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홍수전 초고대 문명의 흔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발견되었던 백골들이 조사 결과 고온 가열되었다거나 방사능 수치가 50배가 넘은 흔적은 다벤포트의 증언이었을 뿐이지만 모헨조델에서 발견된 이 유골들을 조사해본 결과 탈수나 빈혈증과 같은 질병 즉 아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기원전 2600년경이 아니라 이미 인더스 문명의 세태기이자 아리안인들 인도 유럽어족이죠. 이 아리안인들이 인도로 이동하여서 이곳을 침공했던 기원전 1800년경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에서 고대 핵전쟁을 증언하는 서술이 나오는데요. 라마야나의 경우에 기원전 500년경, 마하바라타의 경우는 기원전 3세기경에 기록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힌두교 서사시입니다. 힌두교는 기원전 2000년 전에 인도로 이주해온 아리안인들이 인더스 문명의 드라비다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렇게 힌두교 신화에 등장하는 핵무기와 관련된 기록들은 아, 인더스 문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은 아리안인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넘어온 터 오늘날의 터키죠. 그쪽에서 넘어온 그 아리안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하라바타나 라마야나가 엄밀히 말하면 바른기와 재건기의 민족과 국가의 웅대한 정신을 신과 영웅을 중심으로 읊은 시, 즉 서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과일된 유골과 힌두교 서사시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트리니나이트가 있죠. 그 가장 큰 증거인 트리니나이트는 실제 핵실험이나 핵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트리니나이트와는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핵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트리니타이트의 경우 굉장히 거칩니다 표면이 하지만 모엔조다로에서 발견되었다는 트리니타이트는 오히려 텍타이트 텍타이트라는 그 해성, 소행성, 운석들이 충돌했을 때 만들어지는 파편들인데 그 함유량에 따라서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번개가 지면을 강타할 때도 만들어지는데 그 텍타이트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매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유리질이 안, 유리질이 암석들이 생성 과정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헨조달에서 발견되었던 트리니타이트는 핵폭발에 의한 고열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헨조다로뿐만 아니라 고대 유적 곳곳에서는 텍타이트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유성우나 소행성들이 전 세계에 떨어지는 것들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하기도 하죠. 그 황소 자리 유성군 복합체가 있는데요, 타우리드 컴플렉스라는 소전체이죠. 이 소천체는 이 소천체 무리는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그 지구로 유성 유성 샤워가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유달리 질량이 큰 10만 톤 규모의 유성이 폭발할 때는. 소천체가 대기권을 통사, 통과하면서 초고온의 외부가 결빙된 내부와 반응하여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 열에 녹아서 액체가 된 유리를 얼어붙는 물에 갑자기 넣었을 때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로마과학대학에서 모헨조다로에서 나온 고열의 고열에 녹은 뒤 굳어버린 항아리 파편을 분석한 결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재가열된 후 급속히 냉각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 유성 충돌 이후에는 트리니타이트를 포함한 여러 유사한 물질이 남는, 남는다고 하죠. 그렇게 현재 모헨조다로의 경우에는 고대 핵,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인류와 그렇게 핵전쟁을 했다라기 보다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인더스 문명의 고대도시나 아리안인들의 침공을 거치고 매년 6월에서 7월에 쏟아지는 유성군 복합제들이 지상에 타격을 줄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아주 소량이 충돌했고 그 조각들이 남아서 그곳에서 그러한 텍타이트나 트리니타이트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무리아의 경우에도 외계인들의 고대도시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은 제가 홍수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영국의 동물학자 필립 스클레터가 당시 대륙이동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발표되기 전인, 전이었는데요. 인전이 당시에는 그 스클레터가 마다가스카에서만 발견되는 여우원숭이, 즉 레무르죠. 이 레무르가 인도에서 발견되니 인도와 마다가스카를 있는 육교설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륙 이름을 여우원숭에서 가져와서 레무리아가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레무리아 대륙의 존재는 처참히 이제 거의 현재는 지지를 지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동물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그 육교설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뮤 대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뮤 대륙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아시아나 이스터성, 폴리네시아나 마야 인카 문명 등 이쪽의 모든 문명의 원류가 뮤대륙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제임스 처치워드가 주장을 하였죠. 하지만 뮤대륙의 개념 그 자체가 백인종에 의한 세계 지배를 정당하기 위한 조작된 위소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백인종에 의한 지배를 정당하기 위한 것이란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는 대륙이동설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반박되었으며 해저 탐사를 통해서 태평양의 지각인 태평양판은 해령으로부터 지각이 확장되어 일본 안데스 산맥이 포함된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구레고리로 밀려들어가는 곳이므로 대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서는 짧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경우에는 현재 갈라노플루스 교수는 이것을 지중해에서 지진으로 그 일부가 괴멸된 테라 섬, 즉현재 산토리니 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이아틀란티스라는 이야기가 플라톤의 삼촌인 솔론이 이집트에서 듣고 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문자 100을 나타내, 나타내는 감겨진 로프를 1000을 나타내는 연꽃으로 혼동해서 원래는 900년인데 번역 과정에서 9,000년으로 오역된 것이라는 설입니다. 애초에 그 플라톤이 9,000년 앞선 시기에 아테네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9,000년 앞선 시기에는 아테네도 없었으며,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아담도 9,000년 전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그보다는 후였던 것이죠. 그렇게 900년 앞선 시기였을 것이 제일 타당한데요. 이는, 이 시기는 기원전 1400년 경으로, 테라섬이 있는, 즉미노아 문명이 영화를 누리고 있던 시대와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미노아 문명일까요? 민호아인들은 이집트와 교류를 했는데요. 고대 이집트로 캐프티우, 바다에 떠있는 섬이라고 불렸으며 해양 민족으로서 무역을 통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 기둥의 바깥쪽에 있는 큰 섬이라는 저술이 있으나 이는 지브롤터 해협이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는 구역이 고대 그리스의 미케네이며 테라섬은 리켄의 바깥쪽 위치에 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는 먼서쪽에위치해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이집트인들의 기준에서 먼 서쪽이며 실제 이 위치는 크레타섬의 위치와도 동일합니다. 아, 아틀란티스의 중앙도시 직경이 9km, 전체의 직경은 565km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토리니, 즉 테라섬, 이곳의 애기의 문명의 중심은 15km의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섬들을 포함한 이 에게의 크레타 문명권에 속했던 모든 섬들을 원형으로 선정하면 그 직경은 대략 3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틀란티스의 크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죠. 플라톤의 저서에서는 아테네인들의 패배하고 화, 화산 폭발로 인한 홍수로 멸망하였다고 하는데요. 미누아 문명은 산토리니 섬의 테라화산 분화와 그로 인한 해일과또 그에 이어진 미케네인들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가리켜 어디서도 대륙, 에페이로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큰 섬, 즉 네오스라고만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미우와문명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에 모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아틀란티스 그 자체는 에게의 문명권 안에 속해 있던 산토리니 섬의 아크로티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크로티리는 여기 사진의 테라 화산 주위를 둘러싼 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파츠들과 격화들의 진실을 파레이돌리아 현상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이돌리아 현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것을 보거나 경험하게 될때 이전의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게 됩니다. 때때로 닮은 모양을 보았을 때 그것이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로 판단해 내리는 경우가 있죠. 이 현상을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파레이돌리아 현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집트 제5왕조 이곳에 프타우텝 왕의 무덤이 있는데 이 왕의 무덤에 있는 화분의 벽화를 외계인이 옷을 입고 있는 벽화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달에서 있는 조금 뾰족한 지형을 피라미드로 본다든지 화성에 있는 움푹 파인 언덕을 사람 얼굴로 본다든지 그러한 세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화에서 중세 유럽의 성화에 있는 UFO들도 이파리돌리아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마돈나와 성 지온 반니노 명화의 비행물체는 UFO가 아닙니다. 이는 세 개의 별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성모 마리아의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의 순결을 의미한다고 하죠. 또 수태고지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UFO가 아니라 천사들이 손을 맞잡은 형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카니 수도원의 프레스코화에 등장하는 비행물체들은 비행물체가 아니라 해와 달을 의인화한 것이며 구세주를 따르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팔렌케 석관이 있는데요. 이를 로켓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있 대부분의 마야 문명 전문가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덤에서 발견됐다는 점과 이 피칼 왕이 태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지 지하세계를 물러나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야 문명에서 사망인의 세계인 지하, 그리고 천상,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이라는 세계의 평행한 어느 정도 다른 종교권에서도 발견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 석관에서 로켓의 불길과 같이 보이는 것은 지하세계의 수호자로 땅의 괴물이 입을 크게 벌리고 피카랑을 집에 삼키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로켓처럼 보이는 비행체는 마야 신전 중심에도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는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옥수수를 양식화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주변에는 마치 가지와 같이 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쌍두의 뱀이고 꼭대기 부분에 있는 것은 마야 문명에서 성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죽은 피카랑이 지하세계와 천상세계 사이에서 땅의 괴물에 의해 당장 삼켜질 듯한 상황에서 천상을 향해 뻗어 있는 생명의 나무와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성스러운 새를 바라보는 의미가 담긴그 당시 마야인들의 작품인 것이,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죠. 또 외계인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이 앞서 우리가 팔랭케 석관 역시 이것을 로켓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로켓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외계인 조각상들도 우리가 매체에 있는 눈이 큰 외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외계인 조각상이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파리돌리의 현상의 일부죠. 그 텔브락에서 발견된 아이템플에서 발견된 큰 눈을 가진 조각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대인들의 큰 눈이 그 굉장히 주술적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나타낸다는 가치관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도구가 발견됐는데요. 이 도구는 일본어로 흑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천년에서 사백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종의 부적이었다고 하죠. 이 부적 중에서는 샤코 원래는 사람부터 동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조각들이 있었으나 샤크키도구란 것이 있는데 만들어진 시기는 조문 시대입니다. 그리고 눈모양이 특징적으로 크지만 이 전체적인 외형이 동일한데요. 이 작은 허리와 넓은 골반을 가진 것과 복부의 문양이 새겨진 것을 바탕으로 다산의 여신 조각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당시 가나안인들이 숭배했던 아세라와 비슷한 용도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에카드로에서 발견된 조각상, 마야에서 발견된 조각상, 과테말라 티칼의 석판, 올멕 문명의 신상 등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도구와 마찬가지로 아즈텍, 마야, 올멕 문명의 유물들 중에 특이한 외형을 가진 조각상들을 이 만들어진 의, 의도와 다르게 외계 문명설 지지자들에 의해 근거로 사용되었죠. 고대 메소아메리카와 남미 문명들에서 사용되던 목걸이와 가면 같은 장신구를 이제 우주비행사의 헬멧으로 착각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오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 살라만카 대성당의 우주인이 있는데요. 실제 이조각상은 대성당에 장식되어 있긴 하지만 다만 16세기에 조각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복원 작업을 하던 중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 1992년 복원 작업을 담당했던 석공인 미구엘 로메로의 작품인데요. 이는 복원 작업을 총괄 감독했던 제로미노 가르시아가 기획한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우주인을 첨가한 것이죠. 이렇게 시대의 상징물을 새롭게 장식하는 것은 세대세 대성당의 건축가와 복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인도의 비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인도의 비만화의 경우에는 이것이 인도의 다른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이것이 마법의 양탄자,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마법의 양탄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행체의 모습으로 알려졌을까요? 이런 비만화를 고대 문명의 비행체로 둔갑시킨 것은 20세기 초에 이와 관련한 서적을 구술한 채널러와 이러한 서사시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을 합쳐 비만이를 공중을 통해 세계를 비행하는 기계로 최초 정의한 저서를 집피한 마하리시 바라드 바자 덕분입니다. 바로 이 마하리시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법의 양탄자에서 비행기의 모습을 갖춘 것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 올맹 문명의 유물이 또 있는데요. 올맹 문명의 유물에서 케찰아들이 사람을 태운 모습이 있습니다. 외계 문명 지지자들은 이것을 비행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캐찰과 같은 올멕 문명권에서는 자연의 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유물은 비행선을 탄 사람이 아니라 사제 또는 왕 주위에 존재하는 자연의 신적인 힘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힌바야 유물 역시 남미 문명의 유물로 비행기라는 착각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는 기원전 800에서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인데 물고기나 새를 본떠 만든 것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비행기처럼 생긴 것은 이 유물들 중 거의 없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바로 이것만이 비행기처럼 생긴 것이었지 나머지는 대부분 눈이나 이빨이 달렸다고 하죠. 대부분 동물의 형상입니다. 콜롬비아 박물관에서도 이 유물들을 동물 조각이라고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들의 모델을 원주민들한테 유물을 보여주면서 물어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생물 중 하나인 매기 일종인 플레코스토무스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덴데라 정부의 벽화가 있는데요. 외계 문명설의 창시자인 데니케는 피라미드를 외계인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전기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집트어를 모를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이죠. 여기 나오는 뱀은 태, 당시 이집트에서 숭배되던 태양신이었으며 뱀을 둘러싼 거품은 궁창, 즉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 뱀 아래에 있는 이것은 배, 낮의 배와 밤의 배이며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의 수련, 이것은 영원을 상징하는 해,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오시리스의 등뼈라고 합니다. 왕실의 기둥인 제드라고도 하죠. 특이한 외형으로 전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른 벽화들을 보면 전구보다는 오히려 상형문자, 오히려 그 창조신화를 이렇게 벽화에 나타낸 것이죠. 이 신전에 그으름이 없기 때문에 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지만 많은 증거들로 반박되었으며 신전에서 그으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형문자를 해석하면 앞서 이야기하였던 뱀, 배, 그리고 해 이러한 요소들이 다 적, 그대로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금속 재료와 크기에 대한 것은 상형문자로 언급되지만 벽화를 통해 설명되는, 즉 신전에 보관된 아티팩트 기물들이죠. 성, 그 신전의 기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가리킵니다. 해석하자면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때부터 짓기 시작해 클레오파트라 7세때 완성된 덴드라의 하토르 신전의 벽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절의 유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신화를 형성할 그림뿐이었죠. 또 아비도스 사원의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 벽화를 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나왔죠. 막 오리온자리에서 신들이 왔다, 인간을 만들었다, 에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비성경적이며 이것의 경우에는 이미 새긴 문자의 석회로 덮어 다시 다른 문자를 새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가 떨어져 나간 그러한 이집트에서 흔한 펠림프세트 흔적입니다. 기존의 비문을 약간 한 번에서 두 번쯤 더쓴 것이죠. 원래는 세티 1세, 모세의 출애국으로부터 약 130년 후에 등장한 제19 왕조의 왕인데요. 그의 공덕을 찬양한 그러한 비문에 이렇게 람세스 2세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문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아비도스 벽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계인 벽화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벽화인데 이 호주 킴벌리의 고대 벽화가 있죠. 이것 또한 우리가 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외계인으로 오해를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그려진 현상들은 호주 원주민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비와 구름의 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숭배했는데 그냥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려진 시기는 BC 1800년경으로 이들은 고구마들과 함께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려진 이유는 앞서 나스카라인을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기를 바라는 일종의 기우제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외계인 벽화들이 있는데 그 외계인 벽화들이 대부분 조작되었죠. 근데 유물 조작은 흔한 것인 것이 이 잉카의 돌의 경우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공룡들이 꼬리를 땅에 끌고 끌고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공룡들은 꼬리를 치켜들고 다녔으며 수강류 공룡들이 깃털이 있지만 유물에서는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의 자백을 통해 기존의 유물들을 보고 따라 그리면서 만든 것이기에 잉카의 돌중 일부는 진품이지만 대다수는 가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칸바루의 공룡 토우 역시 탄소연대 측정 결과 193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작된 유물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물 조작은 이미 만연한데요. 이 외계인 UFO나 고대 남미의 외계인 벽화다 하는 이러한 유물들은 출처를 알수 없는 유물들임에 조작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알제리 타실리의 벽화가 있는데요. 벽화 자체는 1900년대에 누군가가 그린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측정 연도가 옆에 있던 다른 오래된 동물 벽화 같이 나온, 같다고 나온 것은 이것이 방사성 탄소 측정법의 오류 가능성이었습니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또 페르가나 벽화가 있는데요. 페르가나 벽화는 이 벽화가 발견되기 1년 전인 1967년, 여기 원본이죠. 스푸트니크 잡지에 실린 외계인 일러스트인데 이것을 그대로 이것을 발견했다는 외계인 문명설 창시자인 에리 폰 데니켄이 따라 그린 것이죠. 그렇게 조작된 유물인데 사실 그가 이러한 것을 조작한 것은 한 번이 아닌 것이 과거에도 UFO가 그려진 선사시대의 토기 또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이었죠. 가짜로 밝혀졌지만 말입니다. 자, 그 외에도 외계인 벽화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벽화들이죠. 이러한 벽화들은 1960년대에 대해 이제 피피 문화의 성행으로 천연 환각 물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고대 종교와 신비 종교에 이제 마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엔세오젠 시오리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마약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반인반수나 수인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 것이 아니냐는 설들이 제기되었지만 이것은 사실 마약으로 인함이었죠. 마약은 고대 샤먼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초를 대대로 전수받았고 치료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약초로 인한 환각상태를 신과의 신성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환각상태의 효과 중에는 사람이 반인반수의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이 고대의 종교와 이런 예술품 벽화죠. 이런 벽화들의 반인반수 테마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이러한 반인반수가 나타나는 것은 이집트에서 담뱃닉과 대마초 꽃가루가 람세스 2세 미라에서 발견된 것, 코카인들이 검출된 것, 그리고 이집트의 학문의 여신의 상징이 대마초인 것과 테베 신전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집트에서는 그 외에도 아편이나 청수령 같은 약품을 사용했던 것을 통해서 이미 마약이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특이하게 머리가 큰 외형을 통해서 외계인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현재 고고학계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버섯을 의인한 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버섯들 때문인데요. 버섯들을 왜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이것은 샤먼에다 버섯을 많이 붙인 그림인데 그 이유는 환각버섯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마약이며 전 세계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환각물질 중 가장 대표격되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만 100가지가 넘으며 실로시빈, 실로신, 이베, 이보텐산 등 3가지 성분으로 세로토닌 수용체를 자극시킵니다. 실제 고대 마야인들은 버섯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신성함 그 자체라고 불렀으며 대대로 마약을 이렇게 환각버섯을 전해 전해줬죠. 이렇게 후대에게. 그리고 이것은 고대 종교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 종교들이 특징이 우주를 유형한다 굉장히 차원을 초월하는 느낌을 경험한다 등을 통해서 외계인과의 접촉으로 오해를 많이 잡지, 받, 받지만 이는 사실 트랜스 상태라는 것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무아지경 상태죠 최면 혹은 깊은 명상으로는 정신이 묵명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단식과 극도의 고행으로 유발이 되지만 하지만 마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대의 많은 종교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것의 대표격으로는 LSD나 광대버섯, 아야와스카가 있는데요. 하버드대학의 티모스 리어리 교수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고 지성을 진화시킨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이 트랜스 상태를 버섯을 이용해 도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사망 요인이 독버섯인 것을 고려하면은 독버섯과 광대버섯을 헷갈려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의 종교들에서 이렇게 뱀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말입니다. 그 바로 DMT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DMT 성분은 보통의 환각작용의경우엔그 개개인의 자라온 환경, 문화, 경험, 성향에 따라서 환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DMT는 모두가 동일한 환각을 보기, 환각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 느리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주를 유형하는 듯한 시공간의 왜곡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지개뱀을 조호하며 반인반수 형상을 보게 된다고 하죠. 그렇기에,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런 뱀 형상들이 모두 환각 효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DMT의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이 아야와스카라는 식물, 남미의 식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도 DMT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에서도 DMT가 발견되며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신성한 나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양기비가 있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에서는 양기비를 생명의 나무로 여기며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기쁨을 뜻하는 꽃인 훌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다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미 이집트에서는 BC 1500년경부터 진통제와 수면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나 이런 많은 종교 집단들에서는 이제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황홀경을 경험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DMT나 환각제를 남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계인을 믿는 종교인 라헬리안 무브먼트나 여기 라일리안 무브먼트죠.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에서 DMT를 남용하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봤다는 외계인, 이들이 경험했다는 이런 우주인과의 접촉은 모두 마약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공간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환각작용과. 자 니비루는 외계인이 문명을 전해줬다고 믿는 외계 문명설 지지자들 뿐 아니라 간혹 크리스천들도 미혹되곤 하는 소재인데요 이 설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알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설입니다 초고대, 문명의, 초고대 문명설의 초고대 문명 저자 제카리아 시치는 수메르 신화가 사실은 외계인과 행성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며 신화에 등장하는 니비루라는 별이 아눈나키라는 외계인들이 사는 특별하고 숨겨진 행성이며 그 별에서 온 외계인들에 의해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는 크나큰 오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먼저 그의 수메르 문자 해석이 실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면 시작부터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째 행성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뿐이었죠. 무엇보다도 니비루, 그리고 니비루와 동일시되는 신 마르둑은 원래 수메르인들이 살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모리인들이 패권을 잡고 그들의 도시 바빌론을 중심으로 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우며 자신들의 수호신인 마르둑을 수메르인들의 신화에 편입시켜 탄생한 것이 바로 마, 바빌로니아 신화의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최고 신인 마르둑을 띄워주기 위해 수메르신화의 내용을 대거 개편하기도 하였고요. 즉 시치는 한참 후에 생긴 바빌로니아 신화와 원전인 수메르신화를 구분하지도 못하여 애초에 고대 수메르인들은 존재도 몰랐던 것을 가지고 수메르인들이 믿었다고 가져와서 주장한 것이었죠. 게다가 바빌로니아 신화 내에서 보더라도 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교차지점 가로지르다 라는 뜻을 가진 리비루라는 이름은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 목성이나 수성 등 춘분 그리고 추분기간에 관측되는 별을 가리키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기간에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을 이끄는 것 같은 눈에 띄는 별은 모든 그들의 신 최고신을 칭송하기 위해 갖다 붙였다는 것이지요.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한, 별의, 한 별이 의한별한 신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께서 엘리리나 에아 등 신화 속 다른 신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친의 주장을 종합해서 저희에게 친숙한 다른 신화와 역사에 비유해보자면 이렇습니다. 3600년마다 돌아오는 숨겨진 신비의 행성 이성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환웅의 아이들이 내려와 유전자 조작으로 인류를 창시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담이다. 그리고 고조선 문명이 시작되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니까 시친의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란 걸 이제 여러분께서도 나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이니비루만이 아닙니다. 이니비루는 이제 행성 X와 연결되는데요. 낸시 리더라는 유에이직의 뉴에이지의 외계인 신봉자는 가상의 행성 행성 X가 지구에 근접해 지구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제카리아 시친의 니비루를 보고 그 니비루와 행성 X를 연결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시되는 니비루와 행성 X라는 정말 얼토당토않는 낭설이 널리 퍼져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줘버린 것이죠. 니비루 혹은 행성 X라는 행성이 지구에 근접하며 종말이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보시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이비 중의 사이비,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장 3절을, 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로부터 땅에서 나오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이것의 황충 때문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굉장히 생물병기나 이런 것을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였는데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 그린 성화를 보시면은 명백히 악마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에게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은 황충이라 불리지만 이들은 인간 여자들과 정욕을 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인간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러 지옥에 갇혔던 천사들이죠. 이들은 결국 풀려나 마지막 때에 나오고 짐승의 왕국을 세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외계인과 그 미혹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미혹한 것들이 사실 모두 거짓임이란 것을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지 외계인을 만든 적은 절대 없으며 그런데 어떻게 외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두 미혹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풀려난다고 나오는데, 풀려나면은 이제 현재 이들이 기독교를 어떻게든 외계인 종교로 격화시키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탄, 지금 풀려나는 이 마귀들은 자신들을 인간에게 우호적인 외계인이라고 속일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까지 이런 종교들이 만들어졌죠. 창조주인 예수님을 외계인으로 격화시키고, 오히려 사탄, 즉,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을 좋은 외계인들로 이렇게 섬기니까 말이죠 그들은 또 심지어 자신들이 지옥에 갇힌 명백한 이유였던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 것을 지금 풀려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마리 귀신이라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런 것을 다뤄어았는데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이상 이 외계인과 관련된 미혹들을 넘어가지 않으며 마지막 때 이렇게 외계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모든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야슈아 마시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